3월 25일 금요일인 오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토요일 26일 오전 사이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전국에 마치 여름비처럼 쏟아지겠습니다. 강한 저기압이 한국을 통과하는데 남서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공급되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20mm 이상 산지는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로 인해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태풍의 버금가는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겨운에 얼었던 땅이 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봄철 해빙기엔 비가 강하게 쏟아지는 지역에선 지반이 더욱 약하고 산사태와 충대 붕괴 등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됩니다. 중국은 어제 3월 24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늘 3월 25일 금요일 오전 6시까지 허난남동부 안후이 장수서부 장시 북부 및 남부 후베이동부 후난동부 푸젠남서부 광동 중부 및 북부 광시 북동부 일부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계속해서 중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을 받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중부와 동부 지역 의 기온은 4에서 6도까지 떨어지 겠으며 북부 일부 지역은 강한 돌풍 이 불겠습니다. 또한 오늘 3월 25일부터 내일 26일 토요일까지 간수 칭하이 티베트 북동부 스천 고원 서부 내몽골 북동부 헤이룽장성등 일부 지역에 약한 눈 또는 짓눈깨비와 국지적인 폭설 이 내리겠습니다. 일본은 내일 26일 토요일은 저기압 이 발달하면서 일본열도를 통과해 본폭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폭풍이나 폭우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일 일본열도에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고기압은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빠져나가 내일은 서쪽에서 저기압과 전선이 다가오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의 기압차가 커서 전국적으로 남쪽으로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